자, 여러분들이 어느 지역하게 될것 같으면 아, 그 지역에 이제 정부가 이런 사업을 추진 중이구나. 민간에서도 이런 사업을 추진 중이구나. 이런 판단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까지 제대로 이런 것까지 공부를 해 가지고서 이미래에 부동산의 가치 그지역에 지역이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할 것인가. 이거공부하는 학교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첫 번째 대한민국의 먹거리 6개 분야 기술 개발에 110억 지원한다는데 이게 2020년 5월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한 보도자료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6개 분야 16개 과제 이렇게 했는데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 바이오 산업 기계 로봇 지식 서비스. 이게 6개 분야 기술 개발 지원하는 분야입니다. 챌린지 트랙이라고 그래가지고 6개 산업 분야의 16개 과제에 110억을 지원한다. 이 지원금치고는 얼마 안 됩니다만 바탕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 분야에 보면은 처음 이새 반도체를 개조를 위해서 세계 최초로 원자 레벨식 각 장비 상용화 기술 개발 뭐 a1 뭐 기반의 차량용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 이런 것들을 개발한다 삼성전자에서는 1 m 뭐 에뭐몇 분의 1입니까? 프로세서 저는 뭐 듣고 자 기억이 안 나는데 굉장히 그 세계 최초로 뭐 굉장히 그 작은 그런 칩을 갖다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투명, 뭐,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투명하면서도 초고해상도 디스플레이. 이거 해가지고서 매출 82조 수출 560억 달러입니다. 이거 굉장한 돈이죠? 내신경 IT 융합 들어보면서 이건 얼마 안 되잖아요. 매출 9조 원 수출 30억 달러. 그 다음에 이제 생각보다 이 수익이 작은 게 다목적 소형 모듈 원자로더라고요. 이 다목적 소형 모듈 원자로 이건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가가지고 이거 만들어가지고 공동으로 만들어서 팔기로 한거 아닙니까? 그런데 해봤자 매출 11조 5천억밖에 안 돼요. 수출 100억 달러. 그대로 우리가 세계적인 원자력 기술 이거 가지고서 제대로 했으면 아마 이것보다 10배 매출 100조, 뭐 수출 1000억 달러 이것도 가능할 겁니다 그다음에 심해 자원 생산용 해양플랜트 이거는 주로 이제 이 석유 시추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도 보세요 매출 103조, 수출 890억 달러 이두 개가 합치면 은 200조 원 그 다음에 인쇄 전자용 초정밀 연속 생산 시스템. 기판에 해로 인쇄해가는 태양전지, 디스플레이, 전자태그 이런 걸 하는데 친환경 시스템으로 한다. 이게 매출이 77조원, 수출이 450억 달러. 합치면 은 얼마나 됩니까? 130조원 되죠. 그 다음에 다기는 그래핀 소재 및 부품. 근데 여기서 그래핀이 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것도 뭐 굉장히 많은 어 수익을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매출이 98조, 수출 380억 달러. 380억 달러 가 들어 45조원이죠. 2개 합치면 은뭐 143조원입니다. 고용이 10만명, 설비투자 56조 6천원. 여기서 그래핀이 뭐냐. 그래핀은 흑연을 가지고, 흑연에서 분리해내는 것인데, 그, 강도가 말이죠. 강철에 백배랍니다. 그 다음에 열전도율이열전도율이 구리에 열 배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단단하고 질기고 열전도도잘 내고 또 투명해서 열, 열이 이 빛이 지나가는 그 투과율이 98%래요. 이게 앞으로 말이죠. 미래의 전기 자동차라든가 이런 데서는 없어선다, 없어서는 안될 그렇게 발전해 나갈 그런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지도로 가지고 우리나라 반도체 벨트의 구축 지역과 분야를 쪼금 지도로 이렇게 여러분들 볼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우리가 반도체 하면 이제 판교, 화성 기흥 여기만 있는 걸로 생각하죠. 그런데 지금 이천에서 SK 공장이 있으니까 아 이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파운드리 공장은 음성에 있고 괴산 청주까지 패키지 메모리 파운드리 공장입니다. 그고 천원 원양까지 패키징 공장. 이뭐 평택에서 화성, 기흥, 판교 이거는 뭐 패밀리스, 메모리, 파운드리 이런 공장들이, 아니까 이건 뭐, 뭐 수도권에서 말이죠. 값비싼 것들을 다만들어낸다 이렇게 봐말됩니다 <웃음> 경기도 부천과 중국 음성에는 팔라노 파운드리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실리콘 카바이드 기반의 차세대 전력 반도체 시설 투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이, 이 지도를 갖다가 보기 전에는, 음성? 음성은 고추가 유명하지? 그게 아니고, 여기에서 파운드리를 갖다 생산해낼 그런 전진기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용인에는 반도체 소부장이다. 또 소부장은 뭡니까? 소재, 부품, 장비, 이걸 약자로 해서 소부장이라고. 그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이거는 화성하고 용인 또 가까운 데서 다 만드는. 이게 말이죠. 이게 남쪽으로 더 이상 내려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뭐 반도체고 여기 휴대폰이니 이런 것들 다 포함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인천 공항에서 빨리 빨리 막 빨리 세계로 수출해야. 돼요. 이게 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중복 계산, 운송, 하면 파운드리, 앞으로 패키징 이런것도 만들어야 된다. 반도체. 그래서 이, 이 지금 우리의 공업이 이렇게 지금 바뀌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그 다음에 원자력, 원자력 지금 반도체에 대해서 공장들의 분포를 좀얘기했죠그 다음에 이제 원자력 기술 관련 업체들도 한번 보입니다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코팩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안전기술회사가 실제 원자로를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 경북 김천시 혁신도시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진파워. 이거는 이제 온산공단에 있고, 한신기계, 시흥시 이제 오이동, 오이공단이 있죠. 그 다음에 서정기성, 이천, 두산중공이 두산중공호 창원에 있는 굉장히 큰 공장입니다. 그 다음에 오진주식회사는 오산동탄, 화성에 있고, 우리기술 이거는 서울성산 지역에 있죠. 자, 보성파우텍, 중국 충주시 한정KPS 전남나주 삐까람동, 핏가람동. 삐까람동이 그쪽이 혁신도시입니다. BHI, 함안군 군북면, 강백로함안군 군북면 하면 남해 고속도로 마산에서 조금 떨어진 데가 만 군부입니다. 그 다음에 심해 해양플랜트 사업. 이 심해 해양플랜트, 이거는 시, 실제 우리나라 조선 3사가 이게 추측이 됐는데. 이거 지금 말이죠. 우리가 보면은 선박, 또 선박이지만은 해양플랜트가 굉장히 지금 많이 해요. 자, 여기 에 뭐, 미국에서 6,600억 해가지고 한국조선에서 이조원의해양플랜트는 대우조선 1조 8,000억, 삼성, 삼성조선이죠. 나이제네에서 1조 4,000억, 1조 4,000억. 그래서 이 대우조선, 삼성, 중공의 올해 목표가 이미 지금 아마 다다 됐습니다. 이거 하는 회사들이 어디 만드는 미래 인더스트리 같은 경우에는 하만군 칠성공단로에 있고 성광밴드 이거는 강, 예, 강서구 송정동 녹산산업단지에 있고 대웅인터내셔널 인천 연수구에 있고 삼성엔지니어링 이거 본사 본삼, 본사입니다. 예. 강동구 상일동에 있고 그다음에 태광주식회사 강서구 녹산 산업대로. 하유로 코리아. 역시 녹산 산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빅3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포스트 반도체 육성을 한다? 이게 지역별로 그러면, 보면 그래요. 미래 자동차. 미래 자동차는 무슨 자동차입니까? 수소차하고 전기차하고. 그 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네, 바이오 생산 능력 이세 개를 갖다가 지금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가장 과학적인 게 있어야 되는 게 바이오 산업 같아요. 이 요새 우리가 그 코로나 팬데믹 아에 있으니까 바이오 산업이 얼마나 좋아한지 알 수가 있잖아요. 또 미국의 바이자 같은 그 회사는 뭐 주가가 계속해서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수소차, 수소차는 우리가 세계 1위를 만들겠다. 전기차는 세계 5강에 들어가겠다. 그 다음에 시스템 반도체는 벌써 작년에 300억불 수출을 했고, 바이오는 지금 100억불 수출을 작년에 돌파했습니다. 대양강은 고흥, 전남 고흥 해창만, 그 다음에 세만금, 세만금에 엄청난 거 지금 태양광을 만들고 있죠. 그 다음에 해상풍력도, 전남북, 그 다음에 제주도까지. 그다음에 울산에는 이제 바다 위에 띄우는 걸 갖다가 만드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거기에서 뭐, 거기는 뭐가 있지? 거기에 공장을 사도 되냐, 안 사도 되냐. 느 아니, 이런 걸 갖다가 지금, 종합적으로 정부에서 신산업 거점지역을 만들었습니다. 부산에서는 뭐 하느냐? 신환경, 스마트 선박, 미래 자동차로 산업이 전환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울산에는 수소하고 에너지 산업, 그 다음에 경남에는 기계, 대구, 경북권은 미래 섬유 전환 및 오버사업 백화를 육상한다. 경상북도는 미래차 생태계. 호남권에서 광주광역시는 스마트 가전, 인공지능 가전. 그다음에 전남은 풍력, 해상 발전. 그다음에 백신 생, 생산 거점으로 한다. 전라북도도 전기차 클러스터화 한다. 대선은뭐 의료용 사람을 육성하고 충남은 디스플레이 생산 기지로 전환한다. 다가 있잖아요, 이미. LG도 있고, 삼성도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은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기업을 육성한다. 그리고 바이오 헬스 산업을 지원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다돼 있는 게 지금 여러분들 보는 것처럼 각 지역별로 이런 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시키겠다. 하는, 그러한 그 정부의 계획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 예를 들어가지고 음성의 공장이 나면은 아이 공장이 반도체 소소부장, 어, 소재 부품 장비, 어, 그 클러스터에 적합한가 이런 것들 우리가 판단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응? 자 이렇게 전략적으로 우리가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일을 하지만 전략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